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하느라 마스크를 좀 썼고요 네, 여러분들 그 스타렉스를 차방용차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 스타렉스를 차방용차로 사용하면서 보조배터리를 설치하고요 주행충전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행충전을 하다 보면 방전이 되는 차들이 있어요 모든 차들이 방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충 조사해 보니까 한 2, 4, 10대 중에 한대그한대왜 방전이 되는지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차가 바로 주행 충전기를 설치했더니 이틀에 한번 꼴로 방전이 되는 차예요 차주께서 직접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배터리를 갈아 보기도 하고 이거 저거 뭐 접지까지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여기 자꾸 방전이 돼가지고 이번에 배터리를 새로 가셨죠? 네 예, 배터리를 갈고 집에서 여기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왔고요 먼저 배터리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 배터리 전압은 아, 새 배터리인데 12.7V가 나와요 새배터리면 최소 13.2V까지는 나와줘야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배터리를 보면요 요게 이제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요 이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마이너스 단자가 그냥 차체에 접지를 시켜놨더라고요 어딘가 제너레이터에서 차체에 접지한 메인 전선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라가지고 여기 뜯어볼 수가 없어서 네, 이게 마이너스 단자고요 차체에 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플러스 단자고요 요선이 저희 주행 충전기로 가는 충전선 그리고 측정을 보니까 이 선이 이 오른쪽에 이거보다는 좀 얇죠? 이 선이 제너레이터에서 생산된 전기가 오는 전선 플러스 전선이죠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일단 스타렉스가 저도... 네. 알토레이터가 120에서 130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마지막에 나왔던 모델은 180으로 알고 있는데 제거는1230 정도 되는데. 근데 네, 그제요한건 40만 페어를 네. 쓰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테스트 를 음. 해보죠. 네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네. 그리고 이 알터네이터가 뭐 120이라고 해서 네. 시동을 건다고 120만큼을 다 생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필요한 만큼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어. 배터리를 충전한 만큼 그 라이트를 켜면 라이트 한 전에 켜보니까 120에서 1 5 0와 먹더라고요. 네네. 그럼 뭐 10A 좀더 생산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딴 데서 전기를 쓰면 부하가 걸리면 그만큼 조금 더 생산해 주고 아. 결국 저희는 뭘 측정할 거냐면 이 알터네이터에 최대 부하를 줘볼 거예요 얼마큼 그... 생산이 되나 그 방법은 뭐냐면 주행 충전기로요 아 오케이 네저 주행 충전기가 지금 40A 세팅돼 있고요 네. 저 주행 충전기를 켜면은 실제로 알터네이터에서 주행 충전기로는 몇이 들어갈까요? 전기가 40A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왜냐면 자, 알터네이터 이 배터리는 지금 12.8V 잖아요 네, 8V죠 충전은 몇볼트로 하죠? 14.3V? 예, 네, 거의 14V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압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예 네, 만약에 전압을 20% 높였다 네네. 지금 그 정도 높아지죠? 20%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의 양도 20%가 더 많이 들어가요 어... 그리고 주행 충전기 자체에서도 열로 소비되는 전력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승압 방식이구나. 네. 네네. 저쪽에서 40% 40암페어를 충전한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제너레이터는 50 정도의 전기를 50 이상 아. 전기를 공급해 줘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예. 네. 50을 공급해주고 그럼 이제 50 공급해 주는 상태에서 라이트 키고, 라이트 키면 라이가 제일 세더라고요. 불이 켜지고 열이 켜고 그러면 뭐50 60 70 정도를 소비하겠죠 네, 네. 자그 정도를 실제로 스타렉스의 제너레이터가 생산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자고요 네. 예, 먼저 12.8V고 무고화 상태에서 네네. 배터리 충전모드에 무고하는 네. 라이트도 켜지 말고 네. 공회전만 시켜보세요 공회전만요? 네. 예. 예.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겁니다 예, 시동을 바로 고요 아, 직은 제너레이터가 안되는데요? 전압이 꽉 떨어졌어요. 무지왜 12.1V?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제너레이터가 좀한 타임 늦게 되죠 자, 14V까지 올라갔고요. 그럼 충전이 될 거예요. 충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이게 이제 제너레이터 선이에요. 자, 충전. 어 잘되고 있는데요? 25A 정도 충전이 되고 있어요. 충전은요? 예. 요거는 네, 네, 지금 차에서 쓰고 있는 전기 없죠? 네네. 네. 아니 블랙박스 0.5A 아그 정도 괜찮아요 네, 지금은 충전량이 점점 떨어지죠 배터리 전압이 금방 올라가니까 네. 그럼 네, 이번에 라이트 한번 켜주세요 네. 라이트 키는 거 가지고도 충전량은 안 줄어들어요 음. 아까보다 약간 줄었는데 이건 라이트 켜가지고 줄어든 게 아니라 네. 전압이 올라갈수록 충전량은 줄어들어요 왠지 압대를 라면2 네. 네. 0 0 0 r p m 까지 한번 밟아볼까요? 네 한번 밟아보세요 저기 여기서 보고 있을게요 근데 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제혀안 네. 뭐 달라져요 오케이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네. 수행 충전기를 켜주세요 아0고완패요 예. 아, 주행충전기 전선이고요. 지금은, 어, 주행충전기 지금은 주행충전 키자마자4 0 a 가까지 전기를 땡겨 쓰고 있어요. 42.5% 42 42 지금 배터리 충전 상태가 좋은가 본데, 지금이 정도면 3 5 a 정도 충전될 것 같아요. 아 40Ah 충전돼요? 네, 전압이 높아서 그래요. 42.6% 정도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너레이터에서 1 e. 일단 라이트 먼저 꺼주세요 네. 제너레이터에서 얼마큼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는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 제너레이터에서 지금 이거 어, 이거밖에 생산 안하죠 30좀소비하는게4 0인데 네, 네. 생산하는게 공일전에서 35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지? 38, 40 올라간다 지금은 전기선량량보다 소비량이 네. 더 많아요 어... 얘는 방전돼요 동해전에서는 그럼 밟아볼까요? 한번 밟아보세요 2층 발전해서요? 예자 지금 어? 안 올라가는데? 예 네. 라이트 틀주세요 자, 라이트 켜면 라이트를 켜니까 생산량이 더 늘어났어요 전이랑 다르게 전에는 라이트 켜니까 생산량이 줄었잖아요 네. 좀 늘었네 아 이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니까 부지 배터리 전압이 받쳐주니까 네. 네. 생산량이 늘네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라이트 켜니까 라이트가 필요한 만큼 전기를 더 예,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열소까지 한번 펴 볼까요? 네, 예, 아껴보세요 50 아, 정도 생산하네요 그럼 이 선을 한번 볼게요 이 선이 진짜 딴대로 가는 선이가이 선은 뭐지? 전기가 흐르는 선이 아니냐? 이 선은 무슨 선인지 모르겠어요 전기가 흐르진 않아요 지금은 또 늘어났죠? 네. 48만큼 소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충전기에서. 4금은4 0가 충전되는 거 있고. 전압이 높여주니까그 네.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보면. 아, 지금. 그리고 구조가 저렇게 되는 거네요. 이 선은 모르겠어요, 전. 네네. 전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트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배터리로 오는 전기가 있고, 이건 배터리 충전이에요. 네. 그리고 알트에서 배터리로 오기 전에 미리미리 라이트라든지 오디오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동 배터리는 얼마나 들어가는 려고하거예요 지금 충전이 알트에서 배터리로 48에서 50 왔다 갔다 하니까 49라고 보면 되고요 비슷하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들어오는 전기가 그대로 중충전기로 간다고 보면 돼요 네, 충전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같은 양이니까 네.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분산이 되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RPM을 2 0 0 이상 올려도 실제로 늘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안늘어나데데 그래, 옛날 RPM을 올리면 그만큼 더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목소리>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알터에서 들어가는, 알터에서 배터리를 준거랑 배터리에서 주행 충전기나가는전기이요 궁금한게 주행 충전기를 끄고 네. 이 시동 배터리가 완충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배관 폐하거든요? 한번꺼주세요 주행 충전기 네, 주행 충전기를 끄을때 배터리로 들어가는거1 0 a 정도에 충전이 1 0배야네 예, 그러니까 10시간 10시간? 예 완전 방전됐을때? 네 예. 와... 근데 실제로 그 10시간 충전이 안돼요 왜냐면 납배터리는 8V부터 네. 14.4V까지를 보거든요 네. 근데 12V에서 출발하잖아요 을네 그럼 8에서 12만큼 빼니까 절반 이상이 없대요 오... 쓸수 없는 전압으로 날아가는거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건 50 정도. 50. 예, 네, 50A. 그 아래는 못 쓰니까. 네네. 네. 앞 배터리 그 유튜브에서 실험하는 거 봤더니. 네. 최대 65%까지 효율이 있더라고요. 한 65는 높은 거예요. 네네. 지금 보니까. 65%. 맞아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납 마크 트 같은 경우는 방전이랑 충전이랑 전압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네. 그만큼 두 번을 다못 써요. 얘가 네. 8V부터 14V까지인데. 실제로는 10.5V가 되면 은 여기 전자장비들이 다 다운이 되버려요 예. 10.5V에서 시동 한번은 걸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 볼게요 자, 이 차는 하도 많이 방전이 되니까 차주께서 그 시거잭에다가 볼트 게이지를 달았습니다 그 메인 배터리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요 지금은 불화가 없어요 주행 충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제너레이터 전압이 표시가 됩니다 14.3V 고요 시동 한번 꺼줄래요? 이차 시동 어떻게 끄나요? 시동을 끄면은 이제 살짝만 예 13.1V 이 예, 배터리 지난주에 간 거죠? 네예새 배터리 라면 13V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충전이 안 됐어요 12V 아래로 금방 떨어져요 약간 문제가 있는데 왜 금방 떨어지지? 1 2 8까지 떨어지네 충전이 안 되는데요 이차 메인 배터리 그죠? 충전이 왜안 될까요? 아, 제너레이터 생산량이 너무 적나? 그러면 다시 시동을 걸어주세요 시동을 걸으면 14V까지 금방 올라갈 거예요 한번 볼까요? 또 여러분들도 자꾸 방전이 된다. 그럼 이런 거 다이소에서 파나요? 아니 인터넷에서 뭐 5천 원이면 살 거예요. 배송까지 한만원 정도. 9천 원 만원. 시각적으로 설치하시면 그래도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주행 중에는 무조건 14.3V, 14V 이상으로 올라야 되고요. 포인트는 이 상태에서 주행 충전기를 한번 켜주세요. 주행 충전기를 켰을 때 전압이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주행 충전기를 켰을 때 13V 까지 떨어집니다 제너레이터가 켜져 있는데 이정도는 뭐냐면요 주행 중에 메인 배터리 충전이 아예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이런. 이거는 해결방법은 일단 40A가 좀 높다는 거죠 주행 충전이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몇분 와가지고 스타렉스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국내전에서 80A가 나와요. 음. 오... <웃음> 근데 이 차는 지금 국내전에서 60A가 나왔어요. 6 0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메인메터리 전압 조금 오르면 더 떨어지고요. 근데 스타렉스도 뭐, 연식에 따라서 알터 용량이 달라가지고. 네. 그런 건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카센터 가가지고 알터가 너무 충전이 안돼이상을 봐달라고 해도요. 정상이라고 나와요. 네. 왜냐면. 맞아요. 그 정도 60 정도 생산이 되도 그건 정상적인 범위예요딴 차보단 약간 생산량이 적지만요 해결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주행충전기 충전량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어, 주행충전기 온오프를 여기서 네. 제어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주행충전기 온오프 한번 제어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이게, 이게 퓨즈박스인가요? 네 퓨즈박스에서 어떤게 충전기선일까? 어? 선을 어디로 뺐을까요? 어, 지금 시거... 여기 보시면 시거라이터라는 데 연결된 선이 있어요 그 선을 한번 뽑아볼게요 그 퓨즈를 지금 저는 퓨즈박스에서 그냥 퓨즈를 뽑았어요 그런데 저같이 작업을 하시면 절대로 안돼요 저는 그냥 막 했는데요 원래 작업을 하려면 아무것도 연결돼 있지 않은 전선을 먼저, 퓨즈 다리에 연결하고, 꼽아주세요. 그 다음에, 전선을, 기기에다 연결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예. 네, ACC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ACC는, 플러스인가요? 네, 플러스 신호예요. 네. 그리고 차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이게 네. 연결된 상태로, 여기가 차체 마이너스거든요, 안쪽? 어... 안쪽 실수로 흘린다. 그러면 퓨즈 박스에 불 나는 경우도 봤어요 어... 이 스위치 특성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 어디 연결하면 되냐면 스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 플러스 선을 하나 잘라가지고 그 사이에 이 플러스 선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 예. 오프일 때 지금은 온 상태죠 네. 온 상태일 때 오프였을 때 저항이 0이고 온이 됐을 때 전기가 네. 통하는 두 단자를 찾으면 돼요 이두 어... 개의 단자예요 이두개 단자를 쓸 거예요 원래 ACC 가지고 제어가 되는데 이걸 설치하는 이유는요 이 차는 제너레이터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너무 적어요 주행 충전기가 소비하는 전기보다 더 적을 때도 있어요 밤에 라이트 켜놓고 운전을 하면요 그래서 밤에는 라이트 켤 때는 이거 주행 충전기 충전을 운전석에서 편하게 끄고 킬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스위치는 어디다 할 거냐면요 요게 lcc 선이에요 주행충전기에 플러스 신호가 가면 켜지는거예요 시동을 걸면 켜지고 끄면 꺼지고 그리고 이 선은 그 시각적이라고 하나요 그 퓨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선을 잘라가지고 스위치를 도통스위치를 연결을 해줄거예요 한번 잘라 볼게요 시동 걸기 전에 퓨즈 먼저 끼울게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퓨즈 작업할 때요 퓨즈에 네. 인이랑 아웃이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뭐가 인이고 뭐가 아 아니 인아웃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인말 그대로 그냥 인아웃시죠 네. 인 들어가고 네. 네. 나가고 네, 네. 뭐가 인하고 뭐가 아웃할까요? 전기가 퓨즈 다리를 보면, 네. 한쪽은 전기가 들어가는 쪽이에요. 네 플러스가 들어가죠. 네. 반대쪽은 나가죠. 네네. 그랬을 때 이건 20A 퓨즈예요 아. 그 뭐냐면 20A 이상 전류가 더 흐르면 안전을 위해서 끊어져라. 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다리를, ACC를, 이네다가 연결하는 게 좋을까요? 아웃에다 연결하는 게 좋을까요? ACC를? 네. 한번 상상을. 전기가 들어가고 나가요. 한쪽은. 네. 그럼 ACC를 아웃... 나... 예. 왜 아웃에다 연결해야 되냐면요 물론 이거 인에다 해도 큰 상관 없는데 아웃에다 연결하면 조금 더 안전한 게 음... 전기가 흐르다가 만약에 ACC선이 벗겨져 가지고 쇼트가 났어요 그럼 그쪽으로 전기가 많이 흐르겠죠 네. 아웃에다 연결하면 인으로 들어갔던 전기가 아웃통다연 가지고 나가면서 쇼트가 났을 때 네. 휴즈가 끊어져요 어... 근데 ACC선을 인에다 연결했어요 네. 그러면 쇼트가 나요 그래도 퓨즈는 안 걸어집니다 왜? 아... 퓨즈 쪽으로 전기가 안 흐르고 인다일를 통해서 바로 그냥 쇼트한 대로 전기가 흐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원칙상 아웃이 맞다 퓨즈에다가 어떤 전선을 연결할 때는 아웃 쪽에 연결하는 게 약간 더 안전합니다 네. 그럼 퓨즈 인아웃은 어떻게 할까? 아, 인아웃은 어떻게 할까요? 다리 쪽에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눈으로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예, <웃음> 네. 시동을 걸었을 때 전기가 측정되는 쪽이 인이에요. 들어오는 쪽. 네네네. 네. 저기 안에 보면 단자가 두개 있잖아요. 네. 저둘중 하나는 전기가 흐르는 거고요. 플러스 전기가 나오는 거고, 하나는 들어가는 거고요. 려보내면 아웃이고요. 네네네. 시동을 걸었을 때 전압이 잡히는 쪽이 인입니다. 한번 시동 걸어봐 주세요. 인 찾아 드릴게요. 하는차체에다가 하고, 차치, 뭐 이런 데 되겠지? 어디 할까 네, 여기 네. 다 표칭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되는데 이런데 여기 한번 해 볼게요 아래쪽 안 잡히죠 위쪽 잡힙니다 위쪽이 인이에요 위쪽이 인입니다 네. 구멍 잘 뚫으시나요 네. 전 구멍 잘못 뚫는데 제가 <웃음> 네 주전이 1등. 있으셨고 네. 일단 해보셔야 돼요. 일, 지금 정도면 될 거예요. 그죠? 지금은 돼요. 어. 돼요. 네. 지금 충전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꺼기여 있는데 네. 커트 네. 충전 멈췄습니다. 네, 충전되고 있습니다 네. 예잘 됐습니다 네좋같다고자 지금 이 차를 가지고 차주께서는 그 제너레이터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이 적어가지고요 주행충전기를 키는 경우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노인배터리 충전이 안 돼요 오히려 밤에 라이트 같은 걸 키면 제너레이터는 60정도를 생산하고 주행충전기랑 라이트 다 해가지고 70원파까지도 먹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죠 집에 갈 때쯤이면 방전이 되는 거예요, 웨 배터리는. 다음날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죠? 뭐 거의 요새 3일 한 번씩 그런다무서요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째 권해드린 건 충전기 충전량을 줄이자. 40A에서 20A 정도로 줄이자. 30 정도로만. 네. 정도. 네. 근데 또 그거는 한번 나중에. 그래가지고 일단 충전량을 줄이거나 두 번째 방법, 제네레이터를 바꾸기 전에 네. 스위치를 한번 달아봤어요. 이 스위치는 주행 충전. 충전기를 껐다 키는 스위치고요 LCC선을 잘라가지고 그냥 접점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붙였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운전을 할때이 스위치는 언제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서 중 충전기를 끄는 거잖아요 네. 어느 시점에 끄는 게 좋냐면 처음에는 잘못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 이거를 끄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네네. 네. 네, 그때는 뭐 어차피 메인 배터리 쌩쌩 할 거고 충전하다가 말 테니까 요건 그럼 언제 꺼주는게 좋냐 목적지 도달 한 30분이나 20분 전에 주행 충전기를 끄면 그때 이미 메인배터리는 전기를 많이 빨린 상태라고요 네. 전압이 났겠죠 그때는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다 메인배터리로 들어가요 그때 충전이 많이 될 거예요 끄는 시점은 도착하기 20분 전 네. 예. 까먹으면 방전됩니다 네. <웃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차 접지도 문제 없습니다. 네. 예. 네.